세상, 이 끝으로입니다, 여러분. <웃음>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뭐, 별로긴 딱. 게 재미없으신 분 있지 않아요 어,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맨날 일에 쩌들고 아, 연애사도 잘안 풀리고 연애사가 잘안 풀리는 게 대부분이지 어, 저 저기 막 지금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었는데요 음, 처음에 한천명천오백명 명 됐을 적에 그때 막 비유가 막 5천 6천 뭐 어느 거 만까지도 나왔는데요 요즘에 다 애인 생겼나 봐 <웃음> 5천명이어서 나는 와 이러면은 5천명이 되면 뷰가한 15,000 이만 나오겠다 그랬더니 막 앵걸 어, 다 연인이 생긴듯해 음, 원래 연인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꼭 그거 같아 음, 돈? 주머니에 돈?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구패와뉴패구패 저기 빅매치지어뉴패 자, 궁합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궁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겉궁합, 속궁합, 그 다음에 소울궁합이 있어. 겉궁합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동료의, 동료의 같은 거? 이렇게 딱 봤는데, 거부방 같은 거 들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잘 맞아. 그렇지만 그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를 속궁합이라고 해요. 물론 거기는 잠자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를 속궁합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또 소울궁합은 어. 겉궁합도 안 맞고 속, 속궁합도 안 맞아. 그런데 이 소울궁합이 맞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소울궁합이 맞으면은요. 솔직히 그냥 쉽게 내려놓지 못해. 뭔가 자꾸 이끌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 어떠한 운명의 그 자기장에 흐른다 그래야 되나? 그게 소울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은 뭐가 잘 맞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음. 자 그래서 카드를 골라놔 봤습니다. 급패 빅매치, 6패 속궁화, 꺼꾸막, 소울궁다 카드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음, 이쪽은 9패예요 먼저 사겠으니까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9패. 음. 여기는 쿠페하고는 꽤잘 맞았다라고 나오는데, 오 이게 뭐지?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음. 아, 여기는 음. 하하, 왜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사회적인 궁합, 어 이런 거는 쿠페승. <웃음> 1승 3판 양승제로 하겠습니다. 어, 아닌가? 어,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왜그러하면 사회적인 궁합은 어, 글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 여기는 사회적인 궁합은요. 어, 그래도 괜찮아. 어 괜찮다는 말은 그냥 잘 어우러진다 그래야 되나 사회적으로 어, 여기는 사회적으로는 약간 조금 그거보다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 그 안에 우리가 따로 있는 느낌 여기는 우리가 그냥 같이 골고루 섞여 있는 느낌 그래서 골고루 섞여 있는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뉴페고 어, 전 그래도요 우리라는 게 좋아요 뭐335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 구패 쪽이다라는 거지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일단은 겉궁합비 뉴펜지 구펜지 한번 봅시다. 겉궁합 뉴펠 까요 구펠 까요. 음 여기는요. 간섭이 심할 수 있어. 어, 그니까, 큰 무리 안에서 우리라는 게 딱, 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간섭도 심하고, 어떤, 구속하고는 조금 달라. 구속하고 간섭은,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고, 간섭은 뭐지? 어, 짜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딱히 지가 나한테, 어,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어떤, 괜히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짜증나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고패하고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다투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거꾸마은 그래 일단은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지 아, 여기는 너무 풀어놓는 느낌이고 <웃음> 그냥 방목형 그러면서 뭐 어떠한 제재가 없어 보이고 여긴 제재가 조금 심하게 들어온다라고 봐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냐면 자꾸 간섭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 또아 내가 이거 하면 또 뭐라 그러겠지 아 이거 하면 뭐라 그러겠지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구패하고는 그러니까 어, 그런, 몰래몰래,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몰래몰래 몰래 했거나, 아니면은, 몰래몰래 몰래 해놓고 들키면, 너 이거 그랬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기, 어, 어떻게, 해? 싸우기 싫으니까, 어, 내 방어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디 그러면, 뉴패를 봅시다. 뉴페는요. 말 그대로 뉴페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약간 방목된 느낌? 어, 떤 소속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은 마음 자체는 그렇게 뭐 간섭 같은 걸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페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까리하다라는 거야. 원래 쟤는 어, 사람을 갖다 그렇게 생기나 싶기도 하고 나를 갖다가 조금, 진짜 너무 방목하는데? <웃음> 아니, 뭐 적당히 방목을 해야지 내가 누구랑 어디 가서 놀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선택을 갖다가 존중해 준다라는 거야. 이걸 좋다 그래야 돼. 나쁘다 그래야 돼. 어,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좀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뭐. 음. 그런 그렇게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인연이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음, 뉴펜니까 이게 썸의 단계겠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뭐가 그렇게 시작이 되냐라고 하면은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도대체 나하고 뭐하자는 걸까?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만 가지를 다 생각이 들게 하는 쪽은 뉴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이 밀접한 관계에서 있을 때 속궁합 음, 잠자리궁합도 되고 이거는 그냥 둘이서만 있을 때 궁합을 말하는 거예요 음. 여기는요 둘이 확실히 패여서 그런지 둘이서만 있으면 별로 할게 없네 음. 이거 할까? 그러면 그래 할까? 하다 쪼마다 재미없다 딴거 하자 그럼 이거? 그러면. 줘봐 아이씨 거 봐, 재미, 이것도 재미 없잖아. 그럼 뭐, 그럼 뭐 하자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어, 어디서 자꾸, 야, 좀 조용히 좀 못해? 재미 없다그랬으니까 들이대지 말고 좀 거기 좀 가만히 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울타리만 쳐둔 느낌이다. 라는 거지. 자기 울타리만 쳐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음. 그리고 뭐, 그닥 발전은 없어요. 너랑 나랑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건딱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안에서 그닥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물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좋았어요. 어, 좋았다라고 봐. 좋았고, 그치만 가만 갈수록 내 말이 묵살이 된다 그래야 되나? 어, 내 말이 묵살이 되고. 이거 있잖아 좀뭐 이거 이런거 남자들 잘하는 말좀 어, 이러면은 후. 어 진짜 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구패 하고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내의지대로 뭔가들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방해 어다게 차단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헤어진 건가 본데 음 그렇다 라고 봐요 자, 이거는 이제, 둘, 이 있을 때 궁합을 말하는 거지. 둘만의 궁합. 속궁합은요? 그러면, 속궁합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수 있어. 어, 전에 모 방송 보니까 남친이 너무 과부장이어가지고 밤에도 꼭, 어, 저기, 막, 자기가 조금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여자가 어, 어떻게 남자 위로 올라오냐고, 또, 그런, 수 그렇게 심각한 케이스 여긴 없겠지? 암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 주도하여서 하고, 조금이라도 도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목 견디는 사람일 수도 있, 있다라는 거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어, 속궁합도 어, 그렇다 쳐. 자, 그럼, 뉴페. 틀려도 카드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뭐. 예쁘게 봐주세요 뭐 다야 뭐백퍼겠습니까 어디 뉴프의 속궁합을 어디 볼까요 라고 한다면 속궁합은 그런거 같아 속궁합도 여기는 둘만에 있을 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포커스를 안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바빠 얘는 어.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자기야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럼 어 잠깐만 어잘 내고 어 뭐라 그랬지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아 이런 거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우리 거기 뭐 새로 뭐 맛집이 생겼는데 여기 별도 다섯 개고 내 친구들이 가봤는데 되게 좋대라고 그러니까 어그래하면서 자기 볼일 보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또 뭐라고 어뭐 어디? 지금 무슨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라고 응. 그러고 아 자기야 미안해 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갖고 좀 가봐야 될것 같은데 자기 택시 타고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그 사랑의 어떤 나는 너랑 나어 알콩달콩 하고 싶은데 너가 응. 내 말을 갖다 제대로 기울여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조금 속은 상하겠다 속. 어. 속상하겠다. 뭐, 뭐, 오만 가지 어, 어, 집에 갑자기 동생이, 어, 뭐, 무슨 일이 생겼다는데 한번 가봐야겠어. 아, 회사에 뭐, 어, 미스터리가 뭔 일이 생겼어. 얘는 뭐, 이렇게 뭔 일이 많아. 갑작스럽게, 서 갑작스럽게 생기면 나를 갖다가 내 똥댕이 치고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 아, 진짜, 이게, 아, 이게 뭐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 놈의 루프가 이모냥 이꼬라지야. 신경질 나게, 음.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트를 한번 하려면은, 조율을 참 많이 해야 돼. 어. 자기야, 이건 어때, 그러면? 어, 잠깐만. 그래, 그거는 가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선심 써주는 척? 어, 그래, 그건 가능할 것 같아 하면서, 그, 연애란 거 그랬잖아요. 초에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항상 나는 뭐, 이순위도, 삼순위도 아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걸 가, 이, 지금 이 류페를, 음, 잘 선택한 것까? 어, 내가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면, 어, 엄마가 집에 와서 같이 이것좀 하재 머리하고, 뭐 어, 삼순이가 나하고 뭐좀 하재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분들은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맞게 선택한 것이 맞을까? 어. 참, 고민입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는 고민이야. 1번 카드는 유패는 안 되겠다. 아, 근데 이게 계속 유패가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걸 말하는 거죠. 저기, 막, 몇달 있다 또한번 월드컵 또한번 월드컵도 해. <웃음> 빅딜 아니야. 어, 저기, 막, 가을맞이 월드컵 뭐 이런 거한번 해보지, 뭐. 자, 그래서, 어, 점수를 주자면은요, 난 솔직히, 어, 일장일단이 있지, 어, 뭐가, 뭐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캐주얼하고, 어, 그냥, 간간이 심심할 때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어, 류패고, 그, 래도 소속감이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구패지. 어, 근데 구패가 이게 재가 돼야, 마, 그, 재해가 돼야 말이지, 재해가 돼야지. 저기 뭐. 대똥말똥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멘탈 적인 부분 소울 적인 부분 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소울 적인 부분은 어떨지 여기 구패 하고는 요 소울 적인 면에서는 요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게 아닌가. 친구 같다? 어, 나이, 뭐, 나이 차이 그런 거다 떠나서? 어, 물론 나이가 동년배일 수도 있지만, 나이 차이 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들을 떠나서 항상 친구 같았다. 어, 편안한 소울. 그래서, 어, 얘가 조금 구속하긴 했어도, 음, 그런 것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고, 어,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의 구패는 그래, 친구 같기 때문에 이게 애인이다. 어, 어떠한 그 소울의, 소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어, 이 사람은 소울까지는 바리케이트를 안 쳤나봐. 그냥 여러분의 그, 피스컬? 어, 육체만 이렇게, 어, 개쳤나? 주변 누구만, 이런 것만 했나?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이 사람이, 어, 신경을 안 쓰고, 굉장히 캐주얼한 정신 관계를 갖다가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음, 카드에선 그렇게 나와요. 정신적으로는 그닥 맞지는 않았어. 어, 뉴패도. 그러면은, 아, 육패래 구패도. 어, 계속 그렇게 나오네. 그냥 친구처럼? 음, 정신까지는 소유하지 않았나 본데? 아. <웃음> 이게 지나간 거니까 웃죠. 솔직히 이게 현재 진행형이어봐. 짜증나는 거지. 맞아요. 정신적으로는요. 항상 모질이야. 어, 맨날 모질라. 어, 사람이 줄 거면 진짜 완벽하게 주던가. 맨날, 어, 뭔가가 잘 나가다가 하나씩 빠진다 그래야 되나? 음, 하나씩 뭔가 빠지고 결정적인 부분에서는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음, 그냥 그, 밥, 배고픈데, 밥 공기는 이만한데, 밥은 한 두세 습갈 들어간 느낌이다. 라고 봐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닥 맞은 느낌이 안 든다. 라고 봐. 음. 자, 그러면은, 뉴패는 정신적인 부분이 맞을까요? 어디 봅시다. 나는 솔직히 뉴패가 더, 어, 최악인데? <웃음> 구패가 더 난데? 하하. <웃음> 여기는요, 정신적인 부분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왜 사귈까? 어, 사귀지 말아요. 어, 얘 하나 보내주다. 어, 얘는, 뭐, 얘, 이, 이 구패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뉴패가 구패보다 나야 되는데, 어째, 어째 이런 인간이 굴러 들어왔을까? 아직 안 굴러 들어왔나요? 어, 아무튼, 그냥 정신적으로도, 어, 얘는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어. 아 저기만 생각을 해봐 겉궁합 속궁합이 이 모양인데 정신적인 궁합이 맞겠냐라는 거야 절대 네버라는 응, 거지 그래서 이미 사귀신 분들은 어 이미 사귀신 분들은 어떻게 음참 그래도 여기는 한방이 있나본데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안 맞는데 이게 어 진짜 너무너무 안 맞는데 사귀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신적으로도 어, 나 얘하고는 진짜 전생에 도대체 뭐였길래 이런 매치가 나오지라고 싶지만 그래도 갑자기 또뭐 뭔가 하나가 찌릿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 얘는 어 뭔가 한 방이 있어 그러니까 다안 맞다가 하나가 맞으면 크게 맞아 와 대박이다 <웃음> 복권 같은 거지 <웃음> 하나가 맞으면 크게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조금 그러다가도 종잡을 수 없는 거지 어, 종잡을 수 없고 크게 맞아갖고 아싸 이렇게 가면 어, 그래 나는 여, 이렇게 얘하고는 이런 관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지나면 또 안해지 싶다 어, 아또 이건 또 아니었네 그냥 내그내 그러니까 내 발에 내가 접질려가지고 찌릿하고 전기가 온 거였나 보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요. 가끔가다 찌릿하게 뭔가 오는 그런 게 있어. 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드름이 골마 터지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디레도 아프고. 근데 그걸 갖다가 딱짰을 적에 탁 터져 나와서 시원하게 짝 짜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파도. 딱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야. 그렇지만 짜고 나니까 어떻게 뻘겋게 흉지죠딱 어, 그거. 어, 뉴펜는 그거다. 어. <웃음> 뭐야 골마 터진 여드름이요? 아니 그냥 예를 들자면 음, 아파도 뭔가 짜릿한 게 있다 라는 거야. 암튼 어. 그러네요. <웃음> 아 나도 좀 좋은 점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썼어. 근데 여러분 타로카드 많이 봤으니까 나온 카드 다 보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더 이상 좋게 말하나? <웃음> 이 정도로 좋게 말한 거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암튼 <웃음> 아, 저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목소리 막 떨리고 막 버벅거리는 거 느끼셨어요? 아나 어, 정말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러워. 암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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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빅매치를 한번 들어가 보아요. 이쪽은 구패입니다. 구패. 구페, 여러분들이 헤어진 구패. 여러분, 저기, 마,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 저기, 마, 재해를 갖다가 바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음. 그렇고 여기는 유패입니다.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자, 일단은 궁합은요, 크게, 어, 세 가지로 나눠요. 음. 하나는 겉궁합, 그니까 사회적인 궁합이죠. 속궁합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그 다음에 소울궁합 이걸 갖다 명궁합이라 그러거든요. 어, 명은 목숨 명자를 써요. 그래서 목숨이 머무는 곳 그래서 명궁이라고 하래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그래서갖다 소울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소울궁합 이렇게 세 가지의 궁합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음, 국회의 겉궁합 한번 부터볼게요 음... 구페 이, 이 사람 왜 사귄 거야? 겉고마이이 모양인데 <웃음> 아, 여러분은 저기, 마, 뭐, 제 별로 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아그 인간이요, 진짜. 걔는요, 거시고, 아, 거시고, 아니고, 뭐, 소울이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구패랑 헤어져가지고, 속이 딥다시원해요. 어, 딥다시원해요. 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아, 사회적인 공에서도요, 아, 맨날, 막, 뭐, 뭔 뭐, 놈의 이렇게 핑계가 많고, 뭐하고, 어, 하는지, 맨날 뭐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아, 진짜, 얘하고는요, 진짜 맞는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때 뭐에, 눈에 뭐가 씌어서 얘하고 사귀었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있어. 여기는 그래요. 음. 그래서 구패만 생각하면은요, 솔직히요, 어, 짜증도 나요. 어, 짜증도 나고. 아. 그래서 저는요, 구패 같은 사람은요, 이제요안 어, 만나고 싶어요. 걔에 대한 기억은요, 어우, 정말 지멋대로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솔직히 싫어졌을 때 얘기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걔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지 뭐예요? 근데, 아이고, 사겨보니까, 아그 카리스마 다 걔나 줘버려요. 솔직히.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어우, 정말, 내, 내, 그, 뭐죠? 내, 가 없어, 걔랑 사귈 때. 어, 지금은 제가 너무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도 좋고. 그런데, 어, 또 아쉽, 여기는 그래요. 조금 아쉽기도 해요. 어, 미련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래도 걔는 남자다운 데가 있기는 했어요. 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도 겉공압은요 음, 막 매끄럽지는 않아도, 어, 매끄럽지는 않아도, 어막 진짜 아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매끄럽지는 않았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어 날카로운 말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많이 해서 그렇지. 어,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조금 끌리는 게 있었잖아. 뭐 괜히 정이 가고 이 사람의 그런 뾰족뾰족한 점들을 갖다가 그래도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감싸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여자들 그 특이의 모성에 있잖아. 아이이 모성의 오지랍이 발동이 돼갖고 사귄 거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나는 진짜, 여자들의 그 모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몰라. 그거 오지랍 때문에, 그치. 참, 저기, 뭐, 아닌 인열도 아주 그냥 끈질기게 끌고 가는 뭔가가 있잖아. 암튼, 자, 여기. 뉴패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응? 육패가 아, 왜 이래? 육패가 응? 오락그랬더니왜이 왜 모양이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흠. 하, 여러분들이야, 쪽몇 어, 장만, 응, 장만 더 뽑을게. 몇 장만 더 뽑을게. 몇 장? 왜,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아니 이 육패가 안 들어오는 건가? <웃음> 아, 카드에서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기는 한다, 어, 보이기는 한다, 보이기는 한다. 음,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떠나간 그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넋을 놓고 헤매이고 있는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기는 하겠다. 어, 다가오기는 하겠고 어, 겉궁합은 친구같다 어, 친구로서는 너무너무 좋고 얘가 어, 그냥 그런거 같아 친구로서는 참 겉궁합은 참 좋은거 같아요 어, 좋은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 어... 이게 그 과거의 뼈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지 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2번 카드에서는 그리워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 뼈아픈 거를 갖다가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참 희한한 게 보여가지고 여기는 소울공학까지는 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 음. 응.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뉴펜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그냥 3삼5 모여서 노는거는 너무너무 즐거운게 아닌가 그런거는 괜찮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 과연 제대로 볼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래도 좀잘 보이고 싶어서, 조금 자기가 아닌 자기, 그 남자들 그 허세 있잖아요. 어, 살짝 허세를 부리기도 해. 근데 이게, 막, 그, 뭐, 나쁜가요? 라고 한다면은,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러지 않나? 음 누구나 다 이르, 이르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뉴페가 들어와도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후폭풍 중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과연 보려 할까? 어, 개인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지. 어. 자 그럼 어디 속궁합을 한번 볼까요? 자 속궁합은 둘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여기서 밀접한 건 뭐야? 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그 응? 그 둘이서 소곤소곤 할때그 궁합을 말하는 거야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라고 한다면 아니 아 왜? 어, 이게 진짠가 모르겠다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속궁합은 글쎄, 어, 글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이랬으면은, 이게 사, 어, 사기, 사기지도 않았잖아요. 어, 처음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점에서 이랬, 이랬는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이제 삐그덕뻑이덕 거리는 시점에서 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자존심 엄청 상했겠다 어, 왜요? 라면 집 올릴 거냐고 그냥 빨딱 일어서고 샤워실로싹 갖고 있느냐 그냥, 그냥 가는 거아니야응 어, 여러분의 필요성이나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들어주지도 않고 응나 어, 볼일 다 봤다 이거지 이런 우라질 음. 그런 거, 어, 이거 되게 이거는요. 여자든 남자든요. 자존심 상해요. 이러면 뭐야? 나를 어, 지, 어, 뭐지? 그 욕구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받았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 같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지 맘대로였네. 이이, 와, 욕나오려고 그래. 어, <웃음> 진짜 욕나오려고욕 그래. 나올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뭐어떠뭐 뭐 그렇게 해놓고 뭐딱 뭐 거기까지인 것 같아. 뭐 발전도 없고 대화도 없고 어 이게 헤어지는 끝물이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음, 대화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음, 입이 무거운가? 어, 입에다, 입에다가 입에다 오발록을 갖다가 치고 사나? 어 그런 느낌 나 진짜. 와, 대박이다. 어, 여러분, 진짜 상처 많이, 그래서, 여, 이, 류패에서 이렇게 나왔나봐. 진짜 이걸 갖다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꼴이 되네. 이 충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류패를 갖다가 제대로, 그러가 지레짐작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저, 저것도, 어, 그럴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인제부터는 여러분의 어떤 그 이성을 보는 그 기준이 기준이 너무 확고하게 생겨서 아예 저렇게 여러 사람들 이 있을 때 저건 누구 못해 어 정자 내, 내 여자 내 남자가 되면 달라지는데 뭐 어떤 이런 것도 가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요 이뉴페하고는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는 대화는 되, 되지 않겠는가. 어, 처음부터 대화, 이거, 류, 구패도 처음에 대화되지 않았어요? 음, 대화는 일단 되지 않겠는가. 아, 그런데 이게 뭘까? 음, 왜요? 라고 한다면, 대화가 돼도, 여러분이, 그런 거 같아. 뭐가 그런 걸까냐? 그러면 어 너도 뻔하겠지. 어 그런 거. 어 진짜 우리의 관계가 진짜 어느 시점에서 무르익었을 적에 어, 너라고 다르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정 밀접한 관계 있을 적에. 고민을 하고 여러분만의 시간도 갖고 왜왜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뒤고 나면 은 이게 이게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이게 세,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은 걸로 봐서 얘가 얘 말고도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둘이 있을 적에는 음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이게 그 리듬일 수도 있겠다 싶어. 다센 사람만 걸리지 않아요? 음, 세고 여러분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거나 자기 맘대로 하고 싶거나 뭐 그런 사람만 걸리지 않나? 음. 그래도 여기는요. 유패라 그런지 대화는 돼요. 대화는 일단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충분히 들어줄 어떠한 그 긍정적인 어그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줄 어, 들어주려고,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고개 좀 있어. 노력을 한다. 여러분의 그러한 그 불안한 마음이나, 가, 저 방황하는 그 마음들. 근데 여기가 이게, 이게, 나왔잖아요. 어, 들어주려고 이 사람이, 어, 노력을 한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지. 뉴패가. 근데 사람은 끝까지 사귀어봐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솔직히 뉴패가 나타나면은요, 이번 카드는 그냥 한번, 어, 뭐, 명궁합, 명궁합까지 한번 볼까요? 음, 소울궁합 한번 봅시다. 음, 소울궁합, 월드컵이니까 종합점수를 내봅시다, 우리. 자, 소울궁합이 어떤가. 음, 여기는요, 소울궁합 자체, 자체도 바, 별로 맞지 않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음, 예, 예, 여기는 소울궁합이, 음, 상처를 주는, 어, 그런 궁합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상처를 주는 궁합, 어, 여기서, 여기는요, 소울궁합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뱉은 말들이 여러분한테는 그뭐 각인 같은게 된다 그러잖아 어, 각인 같은게 된게 아닌가 이 사람이 막 어, 퍼벗던 말들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그게 마치 바늘과 같이 내 소울에 와서 꽃 폈다 어, 너무너무 어, 그 당시에 힘들었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 소울궁합은 여긴 아니에요 어 소울궁합은 아니고 여기는 소울을 이, 이 소울을 갖다가 요 아주 음, 그 그런 게 있어. 관계를 집착적으로 훼손하는 사람이 있어. 남을 갖다 집착하면서 내 연인을 집착적으로 괴롭히면서 저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소을요 진짜 아주 집착적으로 괴롭힌 게 아닌가. 어, 그게 더 나빠. 응. 어, 차라리 그냥 의견이 안 맞아 갖고 아, 그래너 하고 는되네라 그냥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면 그래 흠치뽕 우리고서 가면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게 돼. 야 어떤 놈이 너를 좋아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그 정신과 마음을 우겨파는 말. 어꼭 말이 아니더라도 제 눈빛을 보면 그래. 어 그리고 나를 갖다가 굉장히 어, 모욕감을 모욕감이 느껴진다 그래도나 그그 소울의 모욕감. 음 그런 것들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말.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 사람은 소울은 진짜 마이너스야. 지로, 지루, 뭐, 지로도 아니, 10점도 20점도 아니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어, 아무튼, 마이너스. 음. 자, 그 그래. 다음에. <웃음> 아, 나 진짜 재미로 보는 건나왜 이렇게 열심히 리딩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어. 여기는요, 소울이 맞다. 어. 좀 안정감이 있는데? 어. 이 겉으로는 막 친구 같고 뭐하고 그런데, 뉴페, 어디 계속 봅시다. 음, 여기는 괜찮다. 음, 어떻게 괜찮은데요? 라고 끝까지 좀 뽑고 하자좀 <웃음> 만약에 다음 카드 이상한 거 나오면 나또말도듬어가지고안 돼. 어, 어디 봅시다. 여기는 괜찮은데 소울은 음, 명궁합 점수가 좋은 것 같네. 음,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뭐 어떻게 해도 어, 이래저래 어떻게 해도 맞아요. 여기는 명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어, 겉궁합보다 어, 겉궁합보다도 그러니까 겉궁합은 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겉, 겉궁합은 친구 같아요. 어, 겉궁합은 친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아. 음, 괜찮고. 근데 조금 안 맞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가오를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착한 눈에 거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겉궁합 65점? 그 다음에 속궁합?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80점? 명궁합 95점. 여긴 명궁합이 좋아요. 어, 이 명궁합은 이렇게 딱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에너지 자체가 서로에게 극이 되지 않고, 어, 극이 되지 않고, 어, 그냥 어떠한 그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어, 유패, 음.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 재미로 보는데도 괜찮다. 예? 삥, 삥, 어, 겉궁합 삥, 속궁합 삥, 그 다음에, 명궁합 삥, 빵점 플러스 마이너스 빵점 어, 명궁합이 최악이었다. 빵점 삥.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초딩 같은가? <웃음> 암튼, 어, 여러분, 저기, 마, 저기, 마, 그 뭐지? 궁합 네. 월드컵 어땠어요? 이번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패 6패 빅매치 짜잔 어, 저기 막속 뭐, 월드, 궁합 네. 월드컵 어, 궁합에는요 어, 여기. 음, 어디까지 했죠? <웃음> 딱 시작하려는데, 보일러 소리가 나는 바람에. 어, 궁합은요, 어, 겉궁합이 있고, 속궁합이 있어요. 어, 여러분, 겉궁합, 속궁합은 뭔지 알죠? 겉궁합은 사회적인 궁합. 어,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맞고, 얼마나 결속이 잘 되냐. 그게 겉궁합이에요. 속궁합은, 어, 진짜 둘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둘만의 어떤 케미를 어 속궁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은 소울궁합 어 요, 여러분들은 소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명리학적으로는 명궁합이라고 해요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이 머무는 궁이다라는 거야. 그게 소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 궁합 월드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구페. 흠. 아 이거 진짜 음. 짜증 난다. 어. 저기만 얘 저기만 양다리 걸쳐갖고 헤어진 거네. 어. 근데 처음부터 이러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테지. 어. 헤어졌지만 근데 지금은 뭐 저기만 이구페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잖아. <웃음> 지에 이게 월드컵이니까 어, 월드컵이니까 이걸 갖다가 알아야지, 어, 그렇지 리딩이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얘는 금사빠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서가 깼겠어요 금사빠이고, 어, 어, 금사빠에다가 어, 저기 막그 심오한 얘기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그 남녀가 있으면 맨날 어떻게 그냥 어. 좀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때 그때 즐거움은 어, 즐거움은 좋다라는 그런 거 같아 어. 스트레스 풀이로 사는 애가 좋겠다 스트레스 없어서 어. 어떻게 이렇게 뇌가 맑을 수가 있지? 음. <웃음> 선생님 내가 말다니요라고 한다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얘가 바람 많이 펼쓸것 같아 여러 분 하고 있으면서. 음. 여러분들하고 있어서 많이 폈다. 근데, 여러분하고 바람을 펴서 헤어졌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을 때는 또 좋았잖아요. 얘가 좀, 저기, 머, 저기, 막 뇌가 맑아서, 어, 뇌가 맑아가지고. 자, <웃음> 이걸 웃어야 돼?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 어,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그 맑은 뇌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음, 그 변명도 너무, 아. 어. 뭐라 그러면 진짜, 어, 말이라도 안 하면 밉지나 않지. 또, 또, 어, 변명이 그냥 5만, 5만 2천 개야, 5만 2천 개. 어떻게 매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그런 거다. 근데 겉궁합을 뭐, 나빴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 결론적으로 관계가 흩어져갖고 나빠진 거지, 그 겉공화분이 처, 뭐, 이걸 갖다가 미운 시절을 보지 말고 좋았던 시절을 본다면, 이 구패도 처음에는 좋았다라고 봐. 즐겁고, 뭐, 여러분,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잖아. 스트레스 프리. 어, 그냥, 재, 재 재밌었잖아요. 어, 재밌었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야. 어, 딱 거기까지. 더 이상 깊이는 들어가지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라이프 자체가, 아, 그렇게 살아 뭐해? 어,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시사, 쿨하게 이런 거지. 어, 저기,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음. 뉴패를 한번 봅시다. 와, 뉴패, 이게 누구지? 아, 뉴패에서 이렇게 나면, 이거 구패인데, <웃음> 아 뉴페 류페, 뉴페에서 이 구패 카드가 나왔어 이게 그, 저 제외 카드가 나와버렸어 제 기다리고 있다고 어 선생님 저새해싫어해 한다면 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음 그냥 친분이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그 뭐지 그 거부가 먹고 즐거웠던 사람, 어, 즐거운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뭐 어디서 한번 본 듯한 어, 우리 구면, 혹시 구면인가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그런 그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느낌? 어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재회가 아니라면. 음. 근데 어. 만약에 선생님 아무리 어, 눈씻고 어, 주변을 뚫려봐도 뉴페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구폐인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어, 만약에 뉴패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은 사람이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래도 한두 번씩은 어울렸던 사람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어, 뭐 자주는 아니어도 뭐 때가 되면 여러분하고 어울렸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럼 겉궁합은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 의견일치도 잘 되고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겉궁합 자체는 의견일치가 잘 됐던 것 같아 음, 이게 연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거잖아. 그건 속궁합. 둘이 밀접한 궁합은 또 따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어, 겉궁합, 사회적인 궁합은 괜찮지, 아니한가, 라는 거예요. 의견일치도 잘 되고, 뭐, 둘이, 어, 일사천리로 뭔가 일들이 진행이 되겠다. 만약에 유패라면. 어, 겉궁합 잘 맞는데? 아직까지는? 음, 올 봄, 지금 봄인데, 봄, 여름에 뭔 일이 있으란가? 어, 그리고 어, 여러분한테 그 깜짝 깜짝 이벤트 있잖아요. 깜짝 이벤트, 어, 깜찍한, 어, 깜찍한 이벤트 같은 걸 갖다가 아기자기하지, 어, 아기자기한 이은 저기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근데 소드가 꼽혔다고요? 어, 그럼 그런 거지 좋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어, 이, 이 아파트 과거의 기억들이 서서히 구름이 걷힌다라고볼 수가 있,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타워카드가 나왔을까 <웃음> 와 대박이다 음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웃음> 식은 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속전속결로 잘 맞았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얘기해보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스케일이 그닥 크지 않다던가, 어, 거짓말 같은 거, 어, 그런 거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게 처음에 그 처음 이미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어, 살짝 무너졌던가, 뭐 그런 거라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제 고정관념이 무너졌다던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이르니까 이 사람 보고 얘도 전에 내전 남친처럼 전 여친처럼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어 어떠한 교어그 사회적으로 즐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불평 불만이나 어떠한 그 짜증나는 것들이 죄다 어 눈 녹듯이 녹았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카드 자체가 흘러가는 거 봐서는, 음. 여기는, 그, 유패가,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500명이 봤어? 1000명이 봤어? 아니면 2000명이 봤어?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케이스겠냐? 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다 염두에 두고 있어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 사람이 어, 내 누폐가 어떤 타입이다라는 게딱 나오지 않겠어요? 음 그, 그렇겠죠? 그자 그러면 속궁합을 한번 봅시다. 밀접한 관계에 있을 적에 어, 구폐와의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음, 밀접한 관계에서는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둘이서 세우고 막 그랬었네 어, 우리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 그,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뭐 나름 구상을 하기는 했는 것 같아요 음, 구상을 하기는 했고 그런데 구상을 갖다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짜증이 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디 놀러 가야 돼. 놀러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추리고, 그냥 휙! 가면은 좋은데, 그 하루 날 잡아서 가는데, 저기 막, 자기가 빨리 가자, 그러면,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거기 가는데, 우리 음료수 몇개 있었어? 어 음료수 자기 거내거여유분해서네개아그게차 안에서 또더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잠깐 기다려서 또 음료수 갖고 오고 또출발하려 그러면 아 잠깐 잠깐만 자기야 저기 막 뭐, 거기 가는데 뭐 돗자리는 어떻게 돼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모기약은 뭐, 뭐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질질질질질질질질질어져가지고 아우 짜증나 진짜 놀러간만 싹 가시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놀러가는 거로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진을 된게 아닌가? 아, 둘이 있었을 적에, 어뭐 둘이 밥을 해 먹어도 그런 식이고, 뭘 해도 그런 식이고, 두개 이게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겠지. 음, 그런 거 같은데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어그리고또 그런 거 있어요. 음, 그런 그런 거 있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 거, 걸핏담은 야. 어, 저기 막 옛날에 내 여자친구는 안 그랬거든. 내 남자친구는 안 그랬거든. 자꾸 비교를 한다던가. 짜증나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 연, 옛날에 어전여친은 이랬다. 전 여자 전 남자 얘기 갖다가 너무 많이 한다더가나 어, 둘이 있는데. 누가 그거 듣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짜증이 났었을 수도 있어. 응. 어.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은 아, 제 우리 전 여자친구가 저랬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는가 어 그래서 둘이 소합이그 밀접한 관계 에 있을 적에 그리고 잠자리 할 때도 어 이렇게 좀 해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아내전에 여자 친구 이것도 해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왜 헤어진 거야 그러면 그녀랑 하고 가지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나하고 사귀면서 자꾸 전 여자 친구 얘기 갖다 들먹거려 그냥 이게 진짜 주둥이 갖다 오발록을 쳐버릴 거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무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나는 시권 욕해놓고 분리하면 다야 그렇겠습니까? <웃음> 아뭐 100%는 아니지 100%는 아 그렇다라는 거지 아유 그냥 재미로 보는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맙시다 <웃음> 선생님이 몰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무슨 저기 재미로 하는 걸갖다뭘 이렇게 디테일 할 때까지 하지 나도 진짜 성격도 참 암튼 미안해요 네 그럼 어디 한번 뉴페를 봐봐요 어 여기는 속궁합이 아 진짜 이 여기 혹시 재회 왜 자꾸 재회 느낌이 나지 내가 뉴페로 자꾸 리딩을 하려고 그래도 재회 음, 느낌이 나기도 해 근데 재회를 갖다가 배제하고 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뉴페라고 해놓고서 리딩을 할 거야. 왜 진짜 뉴페일 수도 있잖아. 음. 어, 왜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가 있으니까 음, 그렇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 둘이 있었을 적에 아 조금 이 사람이 뭘 말을 해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음, 왜냐하면은 겉궁합에서 이미 깼잖아. 어, 겉궁합에서 한번 깼잖아.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어, 뭐 그런다라는 거야. 음, 그렇다라고 봐요. 카드에서 여기는 좀 케이스가 좀 요란하네. 음, 자, 그래서 어, 자 여기는 속궁합이 애매모호하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맞는 듯 하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또 애매해지네. 어. 그런 그런 거 있어. 왜냐면은, 그,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이니까 잘 맞을 것 같다가, 중간쯤 가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거. 어, 좀 이상해지는 거. 왜 이상해지냐라고 한다면은, 나 자꾸 이, 이쪽, 류페에서 구페 냄새가 나. <웃음> 아니면 또이 또이던가, 어. 뉴페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어 저기 막 얼굴하고 체형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이것만 다르지 어떻게 너는 하는 짓거리가 꼭내어구페 같냐 뭐 이런 거아 싫다 아 <웃음> 어, 싫다 그럼 한번 명궁합을 봅시다 이거 월드컵 이거 맞아 야씨둘다 등수에 들지도 못했는데 와씨짜증다 아, 내가 짜증나네 자 어디 한번 명궁합 봅시다. 어, 여기는 명궁합도 아니네. 어, 이 명궁합도, 그닥, 조, 소울도 안 맞아. 어, 소울도 안 맞고, 여러분, 인, 그, 저기, 막,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됐어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거는 사귄다고 볼 수가 없어. 어, 사,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시거를 사귀었다고 보기에는, 응, 사귀다고 보기에는, 어, 지나치는 인연 같고, 지나치는 인연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사귄 기간이 있고,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 어, 딱히, 뭐, 진짜,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쉬어가는 코너 뭐 이런 거뭐 어. 맛배기 코너 뭐 이런 거 같은 거지 그 시식 코너에서 맛있으면 맛있으면은 바꿔서 집어먹잖아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했는데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을까 시식 코너에 있었을 땐 배가 고팠거든 응 음. 근데 집에 와서 맛있는 게더 많으니까 어, 진짜 나는 맛 어, 맛있다 생각하고 집에 갖고 들어와서, 어, 했는데, 아, 그 맛이 아니다, 라는 거지. 어,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야, 이 여기는, 구패가. 그래서, 그, 그냥, 구패하고는요, 친구로서, 그냥, 가벼운 관계는 오케이. 그런 점에서는 그 소울도 맞아요. 어, 그렇지만 어떤 연인으로서의 소울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 연인으로 가면은 여기는 둘중 하나는 피를 봐야 둘중 하나는 저, 저기 뭐지 구부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받아주고서 가던가 아니면은 음, 깨어지던가 하는 그런 궁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이, 저기, 막이 구패는. 자, 어디, 뉴패도 한번 봅시다. 음. 뉴패를 한번 보아보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 뉴패는, 어, 살짝, 어, 아쉬움이 남는, 아쉬움이 남는? 아니면, 어, 나를 갖다가 범민케 하는? 음 그런 거 범민케하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범민케하면서 야 진짜 이 눕혀 애매하다.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전생에 어 전생에 저기 막 일같은 척중 하나였나? 음. 그런 느낌이 뭐, 뭐 전생을 갔다가뭐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궁합이요 음, 그냥 한그 누군가는 이 사람 누군가는 하나는 복종을 해야 되는 복, 복종이 아니라 수고려해야 되는 궁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수고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는 관계? 그래서, 명공합은요 어, 그냥, 가끔씩, 뭐, 톡하고,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걸로서는 참 좋은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연인으로서는 살짝, 어, 딸리는 게 아닌가. 어, 왜냐면 하 연인은 나한테 기댈 버팀목이나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울은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듯, 맞는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는요, 이, 겉궁합은, 이, 얘는, 일단, 구패는, 겉궁합 50. 음, 이 겉궁합 50. 왜 50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둘 다, 처음엔 좋고, 나중엔 별로야. 어. 속궁합은, 얘는, 뭐였더라? 음, 속궁합은, 얘는 35. 어, 35. 그닥 안 맞았어요. 어, 안 맞았고, 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속궁합이, 어디 봅시다, 가려져가지고. 속궁합이 여기도 50. 소 속궁합은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처음부터 그닥 그닥 그닥이야. 한 30인데 여기는 그래 처음에는 좋고 나중엔 별로야. 그래서 50이야. 음. 그다음에 명궁합. 명궁합이 구패는 하... 30? 어, 친구로서는 오케이니까. 음. 여기는 명궁합 50. <웃음> 자, 월드컵 종합점수 알아서 내세요. <웃음> 이 카드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어, 시간을. 딴 데서 보다. 자, 저기, 막, 궁합 월드컵 재밌었어요? 어, 별, 둘다 별로라고? <웃음> 그래도 종합점수 한7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 75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오래 가지. 애매해, 애매해. 어 저기 막 갖고 가자니 그렇고 또 놓고 가자니 그렇고 막 어, 애매하다 어정띠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사람 만니면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뭐한석달 있다 뭐 가을 맞이 월드컵 한번 또 해보지 뭐 가을에 또 생길 수도 있잖아 가을 맞이 월드컵 <웃음> 아무튼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사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패, 6패 어, 저기와 빅 매치 들어가겠어요. 음, 궁합 월드컵 두둥, 어, 궁합 보세 가지로 봐요. 음. 원래는 뭐 전통 구갑에다가 뭐 속, 겉궁합, 속궁합, 명궁합 이렇게 다 보는데 여기는 사주를 다 명식을 다 모르니까 정통 궁합 빼고 겉궁합, 속궁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울 궁합, 소울 궁합은 명학적으로 명궁합이라 그래요. 명궁합이 뭐냐 그런다 하면은 목숨 명자, 어, 목숨이 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해갖고 그걸 갖다가 그냥 소울메이트라고 라 하지 음 서로가 서로에게 어, 어, 저기 뭐야 어, 목숨에 <웃음> 어떤 기댐이 되는 그런 게 에너지 같은 거지 어, 에너지 자 어디 자, 굽패서부터 한번 볼까요 겉궁합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가 라고 본다면 은 여기 4번은 쿠페 나쁘지 않네 음, 쿠페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조금 이 사람이 깐깐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건 있어 아니면 여러분도 깐깐할 수가 있고 어, 저기 막 냄비 같은 거 고를 때 깐깐하게 고르고 거 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하나를 해도 깐깐한 어, 쉬운 성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 그래도 뭐 둘의 마음이 조금 비슷했던 거 아닌가 어, 나는 그렇게 보여요 둘의 마음이 비슷했다 음 그렇지만 왜 헤어지게 됐냐 라고 본다면은 음, 뭐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지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음,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이 구페하고는 헤어졌다 라고 봐요 그렇지만 겉궁마곤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여줘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왜 헤어졌냐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어, 저기 뭐야 더 나, 더 깊은 관계? 어, 그냥 너와 연인보다는 그래도 미래를 갖다가 함께 어떠한 계획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나가고 싶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근데 그런 거지. 그냥, 아, 이 사람은 조금 더 연애 기간을 갖고 싶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라는 거지. 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미래를 갖다가 약속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 옛날에 그 엄정화의 포이즌 노래가 생각을 하네다시 일어나 품을 남기지는 마나 하나로만 든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난다 여기서 보니까 포이즌 음. 자 그랬다라는 거고 거꾸마 잔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사회적으로 드러내 놓고 사겼다 뭐 그렇게 보기는 이 살짝 어려워 어.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냥 음. 그냥 부모 형제가 다 알았을까 그거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면 카드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근데 카드의 느낌상에는 어뭐막 숨겨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막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막 그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구패를 한번 볼까요? 겉 구패하고 겉궁합은 어떤가? 음 여기가 구패가 생길란가 모르겠다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 그래 나곧 행복해질 거야. 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는 월드컵이 불가할 수도 있겠어요. 어, 그러나 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배제하고 배제하고 어, 앞으로, 저기, 뭐, 유패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어, 전제 하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 썬카드가 나왔다라는 거지. 어, 썬카드가 나와서, 그니까, 이 썬카드가 뒤에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썬카드가 나왔는데도, 여기 나인소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래, 저기, 뭐, 저기, 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했는데, 어,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서, 마음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라고 봐요. 어. 그런 거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거든 이 카드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뉴페로 잡고서 리딩을 하겠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주변에 뉴페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도 먹는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나인소드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어쩌면 그그 시점에 국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알았을 수가 있다는 라 거지 배신감에 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바들. 왜 그러냐 면 이게 그런 거라는 거지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세컨드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럴 수도 있고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서 나를 사귀다라든가 어, 알고 봤더니 어, 숨겨둔 다, 나, 나, 뭐, 나보다 나나더 어, 먼저 알았던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배신감에 바들바들 떨게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뉴페로 놓고서 내가 리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 갑작스, 이, 지금, 이, 구패에 대해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어, 떤다라는 거야. 그, 부들부들 너무 떨고, 와, 진짜, 어. 어, 이 새끼, 진짜. 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어, 진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어. 어디 무서워서 연애하겠어? 어,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어, 완전, 그리고 막, 노이즈도 많고, 아, 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노이즈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둘중 하나다, 라는 거야. 그런데, 어, 유패는,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육패는 음, 조금 시기상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런데, 이육패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음, 하, 여기는, 류패가, 류패가 들어오, 류패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월드컵을 내가, 내가 어떻게 하지? <웃음> 미치겠다, 정말. 어. 류패가 안 들어오면, 음, 들어오긴,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겉궁합, 사회적인 궁합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류패는, 어, 그냥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아. 어, 상, 희망 속에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거? 어, 상상 속에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어, 여기는 월드컵이 불가하다. 음, 월드컵이 불가해. 아, 진짜, 월드컵을 갖다가 해놓기로 해놓고, 다른 것들은 다 월드컵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월드컵이 불가하다라고 봐.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뭐, 일단은 그럼 나머지 걸 마저 뽑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음. 야, 진짜 열 받는데. 오, 마, 오 마이 오 마이가. 와 씨. 와, 자나씨 나 소리 자꾸 나오고 있어. 뭐 a b c도 아니고 진짜. 어, 이런 씨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여러분, 저기만 이 사람하고 속구갑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겠다 왜 그러냐 라고 처음에는 잘 맞았겠지 잘 맞았으니까 연인들 처음에는 잘 맞았어요 근데 끝 무렵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라는 거지 상처만 투성이고 뭐 제대로 어 이게 끝물이었던 것 같아. 이이 이 끝물의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성의 없는 행동, 성의 없는 말투, 어.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완전히 까인 거네 이거는. 음, 얘가요 뭐. 처음에는 잘 맞았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그 마음이 떠날 때 카드가 딱 나온 것 같아. 마지막 그 무렵에 완전히 어, 멍멍 어, 멍멍 새끼. <웃음> 진짜. 와 진짜. 아나 욕을 안 하고 싶은데 막 욕이 막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개무시했는데, 음. 와 대박이다 진짜 쓰레기 쓰레기구나 저기 뭐 뉴페는요 뉴페가 나오기는 나오나, 나오려나 보네 어,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나오겠다 어, 희망카드 또 떴네 어. 아니면 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잡아줄 그 누군가가 나를 갖다 강하게 이끌어줄 이 어둠에서 끌어내줄 어이 막막함에서 끌어내줄 어떤 누군가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음. 어디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와 여기는 월드컵이 안 돼요 어 월드컵을 할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 나를 갖다 이 어둠에서 끌어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음, 나는 아직까지도, 음, 감정들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감정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랑은 아직, 사랑은 아직, 어, 페는 아직, 저는 그냥 사양할래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웃음> 와,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음, 뉴펜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음 그래서 여기는 월드컵이 불가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명궁화까지 뽑아봐 다른 카드들 다 뽑았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였는지 한번 봐봐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였나요 소울메이트였나요 소울메이트였나요 소울메이트는 아니에요 음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아니고, 어디, 어리...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사람? 음, 여러분의 저, 저, 정신을 갖다가 혼미케 하는 인연이었다. 어, 여러분을 갖다가 혼미한 상태로, 몽롱한 상태로 꼭, 그, 그, 소울이 마비가 된, 어, 소울이 마비가 된, 그런 느낌을 주는 인연이었다라고 봐요. 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지. 어, 그렇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사람의 어떤 기준대에다 올려놓고 멘탈을 갖다가 어, 저기 막 맞추시킨 사람? 음, 이 명궁합 되게 안 좋은데? 음, 어쩌다가 이런 사람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아니지 싶어. 왜냐하면은요, 궁합 속궁합이 안 맞아도 소울이 맞으면은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는,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한테 그렇게 깐깐하고 못되게 하지 않았겠는가. 말도 너무 가볍게 하고 지키지도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 그냥 임기응변으로 어 그냥 맞지 그, 못해서 고개 끄덕거린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유패는 어떤 건가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썬카드가 두 개씩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유패의 소울은 어떨 건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게, 이건 여러분의 지금 소울의 상태인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다시는, 어, 사랑의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아주 간절해요. 어, 아주 진짜로 간절해요. 내가 다시는 사랑의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고,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어, 진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잖아.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른데, 이런 나를 갖다가 그래도 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근데 나타날까요?라고 한다면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음. 언제요?라고 한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희망을 갖고 어, 기다려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는 게 먼저다.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으면 그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볼수 있겠는가라는 거지. 그냥 한번 잠깐 봤다. 에이. 그냥 에이. 다 에이. 얘는 에이. 그냥, 어, 그런 식으로 다 흘려보내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인연들을. 그렇다 봐. 그래서 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힐링이 먼저다. 그러면 인연이 들어오나요? 네. 인연이 들어옵니다. 희망을 갖고. 어, 먼저 힐링을 하세요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네 4번 카드 리딩 어, 그래도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